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둠피스트 숨겨진 이벤트 8을 이용해서 둠피스트와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둠피스트의 출시를 더더욱 확정지을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7월 5일 공공시경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는 헬릭스 보안시설 습격사건의 탈론의 개입확인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달전 오리사가 등장했을때 발생한 공항습격사건의 배후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반이 있는 헬릭스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의 최고기밀보안시설에 있는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을 수감한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다는데요 탈옥사건의 전개는 이렇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아침 이른 시각에 신원불명의 비행기가 시설에 접근하였지만 요원들은 보고서에 비행기 안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헬릭스 시큐리티의 탈론의 첩자가 존재하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죠 이후 아무런 탈 없이 시설안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검은색의 흐릿한 형체가 교도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 검은색 형체는 보안요원들을 열명가량 사살하였으며 이 10명의 사상자는 이전에 리퍼에게 당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침투는 탈론이 개입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칸데 오군디무 둠피스트라고 불리는 인물을 탈옥에 성공시킨 뒤 아다위 국제공항에 나타나 공항을 지키고 있는 5r15로봇들을 박살내고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회수해가고 나서야 둠피스트 그러니까 아칸데 오군디무가 눈반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론이 둠피스트의 탈옥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헬릭스 시큐리티는 세계 최고의 보안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곳에 둠피스트라고 불리우는 아칸데 오군디무가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둠피스트는 이미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수감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탈론 측에서 접근하여 탈옥을 도와주고 자신들과 힘을 합쳤다고 할수 있으며 아니라면 감금되기 이전부터 이미 타락하여 탈론과 손을 잡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갔다던가 말이죠 아무튼 이변이 일어난 점은 오버워치 시네마틱에도 나왔듯이 비록 윈스턴과 싸웠다고 하지만 오버워치의 영웅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둠피스트의 건틀렛이 보관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탈론이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하려고 했었죠 어쩌다가 이런 영웅 취급을 받고 있던 둠피스트가 탈론과 손을 잡고 공항을 지키고 있던 OR15들을 박살내고 잠적했을까요? 머지않아 공개될 둠피스트. 분노한 한 유저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로 이번에 뜬금없이 에피인지 개피인지가 뜬금없이 나와서 이상한 영웅이나 툭 하고 던지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하루빨리 둠피스트가 공개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엔 둠피스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디 잘 감상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만나시러 가보시죠 아마 예상컨대 손브라보다 더 많은 떡밥을 뿌리고 있는 이 악질같은 친구가 드디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